아니, 어, 이거, 이거, 이시 이거, 이 찍어주는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저거이 이거, 이아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렇게 안어 우리 어 여기. 형, 우리 줌대기때 벌려봐, 이 진짜. <웃음> 아, 야 진짜, 나리할때 이거, 땡기있 마, 미치겠 아, 미치 아, 미치겠 아, 미치게 다시 해고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고 아, 미고 아, 아, 아, 어? 어, 어. <목소리> <웃음> 어, 아, 아, 아, 네. 어. 어? <웃음> 어, 어. 뭐예요? 어, 몰라. 몰라. <웃음> 최고에요 <웃음> <웃음> 아, 봤어? 우 <웃음> 방. <웃음> 아, 예, 예, 와. <웃음> 나 이거 망했어. <웃음> 와, 와, 이거는 진짜 나가면빵 터질 거야 이거는. <웃음> 와, 아이씨, <웃음> 아, 진짜 웃긴다. 와, 너, <웃음> 명장면이다. 네? 요 근래 제일 많이 었어 여기 보셨, 어요 와, 대박이야. 단시가카메라 <웃음> 장난쳐가지고 <웃음> <웃음> 이 셀프 꼭두 <꼭도> 새벽에 <웃음> 아나 근데 나 진짜 건조한데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목, 거, 목 따가워 아니, 아 너무 많이 웃겼어 아니, 아 이거 분명 <웃음> 원래는 장난친 생각은 없었다가 아니 이게 <웃음> 내립때 갑자기 줌을 딱 땡기는데 너무 웃긴 거야 진 얼굴 보고 <웃음> 그러고 장난기 발동했나봐요 램랩 아, <웃음> 그리고 형줌 형 땡길 때마다 얼굴 입벌려봐서 아, <웃음> 아. 진짜 웃겼다. 저도 새벽이니까 제정신이 아. 아닌가 봐요. 올해 제빵 터졌어. 제일로. 즐겁네요. 새벽에 다 즐거운 빅톤. 어? 아.